모닝과 함께 국내 경차시장의 양대 3매 차량입니다. 누런 할로겐의 색온도 변경과 함께 어두운 야간시야 개선을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인정 LED 제품들은 4등식 프로젝션 타입 차량만 장착이 가능했는데요. 이젠 스파크처럼 2등식 바이펑션 타입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입고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칸델라는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지만 조사각은 우측 상향으로 소폭 틀어져 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바이펑션입니다. 국토브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별도 고조 변경이나 서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 업로드일 기준 바이펑션을 지원하는 유일한 제품이며 제품 보증 2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착 가능한 차종들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장착 가능 차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고 기존 할로겐 정보를 제거합니다. 스파크는 전구 교체를 위한 공간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자가로 하기에는 조금 까다롭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비오 LED를 장착합니다. 작동 테스트 후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 및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을 맞춰줘야 하죠. 통상 컨디션이 괜찮은 할로겐의 경우 4만에서 6만 정도 측정되는데요. 브라비오 LED는 그보다 훨씬 앞서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컷오프 라인이라는 건데요. 해당 라인이 존재하는 게 정상이자 검사 통과가 가능한 전제입니다. LED의 직진성으로 인해 할로겐에서는 보이지 않던 라인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차량 등록증에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이 끝납니다. 해당 튜닝을 위한 별도 구조 변경 및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야간 시약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온도가 바뀌어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인 스파크 브라빈이다. 해면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